꿀팁 첫번째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서울시청을 찍은 사진인데요 어두운 날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 지금 좀 밝게 사진을 만드는 상태인데 이 하늘이 완전히 다 날아간 상태고 사실상 아예 하얗게 뜬 상태가 됐죠 이 상태로도 뭐 사진 자체는 크게 괜찮습니다. 피사체 색깔이라던가 잔디 색깔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셔도 좋은데 여기에 하늘만 조금 괜찮게 바뀌면 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찍게 됐습니다. 보통 요런 상태면은 이 하늘이 완전히 하얗게 날라갔으니까뭐 자동 선택 툴뭐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늘이 잡히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하늘 사진 뒤에 삽입해주셔도 괜찮은데 포토샵에서 또 자동으로 이걸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 해제 해주시고요자 바로 하는 법은 편집 들어가셔서 하늘 대체가 있습니다. 하늘 대체 들어가 주시면은 하늘 대체 할수 있는 오! 바로 선택이 되어있죠. 푸른 하늘 계열에서 넣어 주시게 되면은 좀 아까보다는 좀 사진 자체가 산뜻 해지죠. 네, 그래서 하늘도 몇 가지 선택해 가지고 걸어 주실 수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좀 붉은 하늘 계열 어, 이건 좀 지옥도 같네요 뭐 일물 계열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 이건 좀 괜찮네요 좀 하늘을 다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푸른 하늘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걸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감쪽 같습니다 네. 이 사진 자체가 아까보다 사진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자리를 조금 조정을 해주실 수 있고 가장자리 페이드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진짜 같네요. 명도 자체는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 색 온도도 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오, 이렇게 하면서 좀더 현실 쪽에 가까운 걸로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최초의 사진보다 훨씬 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늘 바꿔 보는 법알아봤고요 인생 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